초옥을 완전히 저기 한건 해체한 그쵸, 거죠? 그쵸, 아, 아예. 아예. 네. 네. 어, 저 맛이 어떨까? 짜글이, 짜글이. 약간 비주얼 순두부찌개 같은 느낌? 네. 약간 육개장 같기도 하고. 네, 엄청 <웃음> 네, 어떡해요. 저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맛있어요. 네. 네. 네. 짜글이 나왔습니다. 만두 짜글이 4개 네 나왔습니다. 밥도 금방 씹을게요. 저... 감사합니다. 우와. 와 만두를 일부러 이렇게 딱 푸셨네? 아, 만두가 또들어어 음, 아, 그러네. 그러네. 여기 짜그레는 만두몇개 들어있어요? 두개 으깨져 있습니다. 두 네. 개. 네. 두 개나요? 네. <웃음> 두 개나요? 네. <웃음> 방금 만두 들어있다 그러니까 되게... 솔직히 좀 슬퍼한, 슬퍼한 목소리 들렸는데 맞아요? 나 태어나서 이런 기분 처음이야. 나 태어나서 이런 기분 처음이야. 아 진짜로? 이렇게.. 아니.. 밥 좋아하시는.. 밥이요? 밥좋아하신다면서요밥 <웃음> <웃음> 아, 엄청 좋아하신다고 <웃음> 저희, <웃음> 저희가 다 반공기씩 덜어드리면 되죠? 살려주시면 안 <웃음> 돼요? <웃음> 살려주시면 안 <웃음> 돼요? 아, 원희 씨가 지금 끝났다. 먹는 거.. 어머 끝나셨나 보다 저는 아까 아 여기 수육했던 음 수지를 같이 좀 넣어서 에? 수지? 수지를 아 넣었네요 아 지금 아 좀 빨갛게, 양념해서. 콩소용은 빨간맛 좋아해요. 그러니까요. 큰한 거. 오, 쏘옥! 오, <makers> 어 저, 저 뜨거운 거. 수, 수, 라질아 맛있다 보다. 와, 진짜 맛있나 보다. 우와, 맛이 또 달라. 맛있어요? 우리가 먹었던 그 만두가 똑같을 줄 알았어요, 솔직히. 맛이 달라요. 조금 더 깔끔해요, 맛이. 먹어볼까? 뭐. 어 그런데도 아, 뭐. 올리네요. 끝날 때안 어, 끝나. 뭐밥 만다, 밥 만다. 어 뭐. 밥을 말았어. 반 말리, 반 말리. 신는게좀어려어 빨리 시켜야겠다. 잠시만, 내가 한번 시켜볼게요 빨리. 네. 뭐 하세요? 밥에다가 좀더 올려가지고 먹어보려고밥닦 음 해서 국물에 살짝 적셔가지고 만두랑. 아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드시다 진짜 잘 드신다. 와, 음와 진짜 난난난안 돼, 난 그만. 아, 뜨거워. 아 근데 아 저우리 씨 지쳤어. 저우리 씨 때문에 안 되는데 나는 안 된다. 데가서어희씨눈을끈빡끈뻑하고 <웃음> 지금. 지금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아... 이제 왔다 이제 왔다 조리이으면안 이제... <웃음> 드세요 많이 드세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. 아... 아, 야, 역시... 가야 돼 가야 돼 <웃음> 집에 야,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가야 돼 가야 돼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야